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우시카고는 이제 많이 추워요. 어제는요, 영하 2도까지 내려갔어요. 음, 그리고 서머타임도 끝났어요. 혹시 여러분들 서머타임이 뭔지 아세요? 어, 미국은요, 여름 동안에는 서머타임이라 그래서 아침을 1 시간 당겨요. 그래서 음, 아침 6시가요? 아침 5시로 되는 거예요. 그럼 1 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 대신에 좋은 점은요? 밤 9시가 돼도 화내요 왜냐면은 보통 밤 8시였는데 그게 9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낮 동안은 일 열심히 하라고요 아침 시간을 조금 당겼는데 이젠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머타임을 끝냈어요 이제는요 아침 6시에 일어나려면 음, 옛날 시간 7시에 일어나면 돼요 아침에 1시간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늦잠잘 수 있어서 좋긴 해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벌써 밖이 깜깜해요 저녁 6시가 됐는데요 벌써 깜깜해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날씨가 어때요? 아직도 따뜻한가요? 한국은 좀 춥다고 들었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는지 기억하세요? 음, 트러블 클랩도 배웠고요 베이스 클랩도 배웠고 오, 거기서 C에서 노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읽는 거 배웠죠 그리고 음악 이론도 했어요. 박자표. 영어로는 타임 시그니처라 그러죠. 그래서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4분의 2박자 그 거도 있고요. 그다음 오선에서 악보 보는 것도 했어요. 그렇죠? 그럼요. 오늘은 그 오선을 가지고 악보를 볼 거예요. Travel clap and beat clap. 자리 패턴 가지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이거 뭐예요? Travel clap. 높은 음자리표. 그럼 이 높은 음자리표가 나오면 어느 손으로 쳐요? Right hand. 어,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right hand으로 보이실 거예요. 선생님한테는 left hand인데, 네, right hand. 오른손으로 쳐야 되고요. 그 다음, Travel clap의 다른 이름은 뭐였죠? G clap. G clap이라고 하죠. 왜? 오, 그두 번째 라인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 라인이 G 라인이니까 그리고 t r 블클랩 l Club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럼 그두 가지 기억하세요, t r 블 클랩 l Club and G Club. 그럼 이제 앞보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 알아보시겠어요? t r 블 클랩 l Club 5 라인 아래에 있는 덧줄, 작은 덧줄이 있는 그 라인은 뭐죠? C, Middle C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면 자 건반에서 Middle C는 어디죠? Middle C here 오 그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돼 피아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Middle C 왜요? 여기서부터 트라블 클랩 시작하고요 여기서부터 베이스 클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악보를 딱 보면요 t r 트 l e C에서 시작하네요 그리고 오, 이게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Step or skip? Step up. 그래서 D E F G 아하! 우리가 배운 거예요. 아래에서 두 번째 라인이 G 라인이죠. 그래서 C하고 G는 꼭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럼 그 G에서 몇 번을 치죠? 1 그다음은 또 지가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요. Step o r skip, step down. 내려갑니다. F, down d 그리고 C로 왔어요. Two, three, four. 오 쉬워요 그렇게 보니까 그죠? C에서 올라가나 내려가나 먼저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게 올라간 다음에 스텝인지 스킵인지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조금 빨리 가볼까요? Put your hands on the middle C. 손을 C에다가 올려놓고요. Ready? 준비되셨죠? 1, 2, 3, go! C, e C, C, C, C, C, C, C, C, C, C, C, 하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더 쉬워요. 어떻게 되죠? 오, 씨가 너무 많네요. 빨리 카운트 해보세요. 씨가몇 개죠? 아하, 누가 지금 얘기했어요. 자, 같이 카운트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오! 10개나 돼요 자 그럼 C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은 무슨 노시 있는지 한번 볼래요? 오! 전부 다 1st line 아니면 C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네요 자 그럼 쉬워 보이니까 피아노에서 바로 한번 쳐볼까요? Start with middle C 자 그리고 앞번호 딱 보면 오! Step up 그리고 다시 또 C로 왔다. 어? C, C, C, 2, C, C 그 다음 오, 라인 투 라인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그 다음 다시 또 C로 와요. 그 다음 또 라인으로 가고 C, C, C, 2 오, 이게요? 더 쉽죠? 아까 첫 번째 거 보다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C와 그 다음에 라인투라인 제일 첫 번째 있는 라인은 스킵이니까 e 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 그것도 다 기억 못 하겠으면 꼭 하나는 기억하시면 돼요 C C를 기억하면요 스텝인지 스킵인지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봐도 C에서 자 그거는 작은 라인이고요 정말 첫 번째에 있는 제일 아래의 첫 번째 라인은 기억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Ready, one, e e go. C, D, c, D. c, C, C, C, c, D, c, D, c, C, C, C, 음, 쉬운 거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bass c l 한번 가볼까요? 기억하시죠? 베이스 클랩은 낮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베이스 클랩이라 고 그러고요 또, 또 다른 베이스 클랩의 네임이 있어요 음! F 클랩! 네, 그리고 이 F가 어디 있죠? 오! 다 from the second line 위에서 두 번째 라인 이번에는 아래에서 두 번째 라인 아니에요 왜냐면 은 아래에서 두 번째 라인은 트러블 클랩이고요 이거는 베이스 클랩이잖아요. 얘네는 다른 애들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클랩은요, 위에서 두 번째 라인이 F랍니다. 그럼 이 F는 어디죠? 오, 미들 C에서 아래에 있는 f 예요이 F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자, 여기 C는요, 이렇게 생겼고요이 F는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 두 개만 알면 피아노 칠수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오, 자 보니까 어디서 시작하죠? C네, Middle C. 어, 그다음, 어 하나 내려왔어요. 쟤는 스페이스 노시에요. 라인이 크로스를 안 하니까. 그런데 베이스 클럽에서 얘는 자주 나오는 옷이에요 기억하세요. Step Down. B예요. 그래서 C 제일 옆 동네 친구예요. Best Friend. 자, 그 다음 다시 C로 오고요. 내려가고 또 C, C, C 브피핏이고요그 다음은 C하고 라인으로 갔어요. 그럼 어디죠? Skip Down. 여기서 Skip Down. 그 다음 다시 C로 오고 Skip Down. 라인과 스페이스로 보시면은 훨씬 쉬워요. 자 그럼 피아노 한번 쳐볼까요? Find hand position. Start with middle C. Left hand, 왼손입니다. Ready? 준비되셨죠? One, two, three, go! 스텝 앤 스킵 잘 보세요 그리고요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C 다운렛 B 하고 그 다음 첫 번째 라인이 A예요 근데 이것까지는요 지금 안해오셔도 되고요 꼭 외우셔야 하는 게 C 하고 F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두 번째 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는 똑같이 C에서 시작하네요. 그런데 C에서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오, 자, C에서 내려갔어요. 어디까지? s e p down, down, down. F까지. 선생님이 금방 얘기한 루트잖아요. 위에서 두 번째 라인. F까지 내려갔어요. 그 다음, F. 그 다음 다시 F에서 올라갑니다 O O 어디까지? Little C까지 C 2 3 4자 그럼 한번 빨리 쳐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C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걸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길고요, 복잡해요. 그런데 선생 님 생각에 여러분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음, 먼저 무슨 손으로 치죠? 오른손. 왜? Trouble Clave. 높은 음자리표니까. 그러면은 What is the beginning note? 첫 번째 음이 뭐죠? 음, let's 메레시. 어디? 여기! 미르시 여기입니다. 레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쳐볼까요? One, two, t h Step up, up. 그리고, 오, 어, 미르로가요 그다음, step up, up, 어, 그 다음 노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내려가죠 스텝이에요. 스킵이에요. 스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킵하면 그 다음 노선 스텝업이네. 다운. 어, 미리시려 왔어요. 어, 지금 맞게 잘 치고 있네요. 그 다음 노선 스킵그 다음 스텝다운 원투 쓰리 포 어, 그 다음 라인 보세요. 오첫 번째 라인이네요.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C에서 스킵법 첫 번째 라인 이지요. B. Step up, up, down, down, down. 오 어, 그리고 다시 잘 보세요. 올라가요. 오 그다음이를 C로 옵니다. Step up. 그다음 노슨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네요? 올라갔어요. 그러면 스킵해야죠? 그 다음 잘 보세요.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내려가요. down, down, c, two, three, four. 자, 스킵앤 스텝으로 보다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누드로 잘 보다가 c를 딱 만났을 때 확인하셔야 돼요. 오, 내가 잘 치고 있네. C 맞아. 앞번도 C인데 나도 C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업앤 다운으로 치다 보면 한 노트만 틀려도 분명히 노트는 C인데 나는 D에서 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가볼까요? Find hand position. 1, 2, 3, go! C, step up. 하죠 어려워요 헷갈려요 조금 빨리 치면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빨리 칠수 있어야 돼요 얼마만큼 빨리 쳐야 하냐면요 이 속도요 선생님이 한번 쳐볼게요 원투 쓰리 고 키로넘 no. 넘버로 원한 줄에 26, 126이에요. 이 정도로 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템포로 칠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눈이 편안하게 따라올 때까지 연습하세요. 자, 그럼 다음 곡으로 한번 가볼까요? 음, 어, 이거는 클라프가 뭐죠? 베이스 클라프, 어느 손으로 쳐요? 그럼 레프트 핸, 왼손이죠. 자, 악보를 볼게요. 음, 첫 번째 노시 어디예요? 어? 위에서 두 번째 라인 기억하시죠? F 그러면 미들 C에서 내려간 세번 까만 것만 세 개의 F죠 자, 5번으로 놓고요 갑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1, 2, 3, GO! u p 이에요다운이에요 Up이면 일로 가는 거고 다운이면 일로 가는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일로 가야죠 그 다음 s t e 어, 다시 스킵이네요 오, 그리고 또 다시 스킵해서 올라가요 Repeat 이번에는 라인에서 라인인데요 또 올라가요 C까지요 C는 아는 거죠. 그다음 라인으로 step down two three four. 그 다음은요. 다시 F로 왔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아직도 F 모르면 A, step up C로 가네요. s 킵 i p up 그다음 노트. 어 너무 어려워요. 어디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스킵보다도 훨씬 멀어요 자 스킵하고 또 스킵했으니까 이노시고요 그렇게 찾으셔도 되고 이제는 위에서 두 번째 라인 F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F인지 아셔야 돼요 아셨죠? 스텝다운 C 그 다음 같은 도시에요 C 스킵다운 오스텝다운 리핀 4오 여기는요 스킵도 많고요 그 다음 업앤 다운도 많아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업했다 다운했다 업했다 다운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눈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가볼까요 Start with the F F로 시작하죠 Ready One, t w o 1, 2, 3, Go Next line, F nail.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할 수 있으면 F와 C 사이에 있는 라인 노드, A죠? 이게 어느 라인이에요? 메인 위에 라인, 그죠? 그게 A더라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더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복잡하면 꼭 요거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Middle C and F. 아셨죠? 자, 그럼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아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빨리 가볼게요. Fine hand position. One, two, three, go. One, t 326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템포에서 편안하게 안 틀리고 치실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번 주는요 짧아요. 그 대신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Troubleshooter C a n G. Middle C는 5라인 제일 아래에 있는 C고요. 그다음 G는 second line이죠. Bottom from second line. 아래에서 두 번째 라인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요렇게 뒤집으면, 어, 베이스 클랩이고요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라인이 F고, 그 다음, 오, 파이브 라인 위에 있는 게 미들 C에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네 가지. 초럴 클랩 미들 시 G, 베이스 클랩 미들 시 and F. 이두 가지 꼭기억하시고요 선생님은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